안녕하세요 오늘은 동영상 꾸며보기를 하겠습니다. 동영상 꾸며보기에 앞서 우리가 템플릿, 그다음 오버레이, 필터 영상 전환이 어떤 메뉴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템플릿은 미리 만들어 놓은 이미지와 텍스트를 뜻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문 열기와 같은 것은 문이 열리면서 제목이 나오는 것을 미리 넣어놓은 거고요. 프레임은 음, 이와 같이 이렇게 체크 문의로 되어 있는 곳에는 기존의 사진이 들어가고 옆에 꾸며주는 스티커 같은 것들이 들어가죠. 자 그리고 오버레이 클립은요. 클립의 크기 변경, 그 다음에 위치 이동, 그 다음에 퍼티클이나 애니메이션과 같은 어, 스티커 같은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필터는 클립의 색상, 질감, 전환 등을 뜻하고요. 어,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세부적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영상 전환은 영상 사이에 적용되는 효과를 뜻하고요. 어,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클립이 두 개가 있어야 됩니다. 자, 우선은 제가 템플릿을 먼저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어, 템플릿 적용을 위해서는 우선 메뉴가 템플릿으로 오셔야 되고요 그 다음 템플릿 목록이 아래와 같이 나와 있는데요 이 템플릿 중에 저는 애니메이션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니메이션을 넣기 위해서는요 제일 중요한 것이 타임라인에서 내가 넣고 싶은 곳에 플레이 헤드를 위치시키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저는 제일 첫 장면에 애니메이션 효과 중문 열기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과 같이 플레이드가 제일 왼쪽에 있을 때문 열기를 더블 클릭해 주시면 돼요. 자 더블 클릭해 주시면 아래와 같이 오버레이 클립, 그 다음에 텍스트에 이와 같은 네모가 나오고요. 오버레이 클립은 문이 열리는 효과예요. 그리고 제목은 나중에 나오네요. 자, 지금 제목을 입력하세요 라고 메뉴가 나오죠. 그래서 제목은 바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T1이라고 되어 있는 텍스트를 클릭 그리고 한번더 클릭 더블 클릭해 줄게요. 자, 더블 클릭하면 오른쪽에서 제목을 입력하세요. 그리고 커서 깜빡깜빡거리는데 여기서 어, 제목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밑에 적용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혹시 내가 제목을 좀더 길게 하고 싶으시면 마우스 커서를 오른쪽에 갖다 댔을 때 좌우로 화살표로 바뀌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 잡고 오른쪽으로 당기시거나 왼쪽으로 당기시면 길이를 변경할 수 있고요. 그리고 클립 전체의 위치, 텍스트가 더 뒤에 나오게 하거나 더 앞에 나오게도 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텍스트는 사용하지 않고 오버레이만 사용하고 싶으신 경우에는요. T1이라고 되어 있는 클립을 클릭해 주시고요. 키보드에서 딜리트 키를 눌러주시면 이와 같이 지워집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필터라는 것을 한번 해볼게요. 자, 필터는 소스 앤 효과, 모니터에서 필터라는 것을 클릭해 주시고요. 색상형, 그 다음에 질감형, 전환형이 있죠. 색상형은 영상의 색상을 뜻하고요. 세부적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질감형은 영상의 질감을 뜻하고요. 모자이크나 혹은 카트과 같은 효과를 넣을 수가 있죠. 전환형은 기본에서 그레이, 어, 쉽게 말씀드리면 컬러풀한 색상에서 흑백과 같은 영상으로 바뀌는 것으로 뜻해요. 자, 그리고 색상형과 전환형은 함께 사용할 수 없고요. 질감형과 전환형도 함께 사용할 수 없다고 곰믹스 프로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선 저는 색상형에서 단추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좀 어려운 용어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색상은 말 그대로 색깔을 뜻합니다. 파랗거나 노랗거나 빨갛거나 채도는 색에 짙고 있던 정도죠 그래서 우리가 채도라고 하면 샛노랗다 노랗다 연노랗다 를 생각하시면 돼요 같은 노랑이라도 더 노래지거나 덜 노래지거나 할 수가 있겠죠 대비는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의 차이를 뜻하고요 명도는 밝기를 뜻합니다 화이트 밸런스는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요 우리가 흰색을 어떠한 조명 환경화에서도 흰색으로 인식하지만 카메라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이트 밸런스는 색온도라고도 합니다. 자, 우선은 제가 색상을 선택을 했고요. 이 왼쪽에 있는 미터에서 위로 되어 있는 삼각형을 잡고 오른쪽으로 가니까 색깔이 이렇게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약간 파래졌나요? 그렇죠? 초기화 하시려면 위쪽에 있는 초기화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죠. 자, 채도는 더 색이 진해지고요. 자, 그리고 채도가 완전히 빠지면 흑백의 화면으로 바뀝니다. 자, 명도는 밝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명도를 이렇게 하면 밝아지고요. 자, 그리고 하면 어두워집니다. 다시 초기화 해볼게요. 그리고 대비 더블 클릭해서 대비를 한번 넣어 볼게요. 자, 다시 리셋 버튼 눌러주시고요. 화이트 밸런스는 색온도죠. 색온도를 오른쪽 하니까 네, 색상이 이와 같이 파랗게 혹은 빨갛게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그 외의 건들은좀 어려운 내용이라가지고 뭐 이렇게 옛날 사진 하면 바로 흑백으로 바뀌고요. 그리고 혹시 사용을 안하고 싶으시면 음, 리셋 버튼 눌러주시면 되죠. 혹은 c t r l Z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어떤 효과를 넣었는데 이 효과가 너무 강렬하게 들어갔어요. 예를 들어 제가 어, 복용 버튼까지 누르면 이 퇴근길이라는 이 화면이 이런 색깔로 계속 유지되죠. 그리고 제가 만약에 뭐 중간에 텍스트를 넣거나 음악을 넣거나 다른 작업을 많이 했었을때 실행 취소를 눌러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효과를 지우기 위해서는 fx라는 클립에 나와 있는 글자를 클릭 더블 클릭을 하면 오른쪽에 이와 같이 내가 넣은 효과가 나오고요. 이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이용해서 위로 쭉 올려주시면 효과적용해제 라는 단추가 나와요. 이 단추에 있는 앞에 있는 fx를 눌러주시고 네, 그러면 효과가 사라져요. 지금 효과가 사라지고요. 자, 지금 제가 이렇게 효과를 넣었는데요. 이 효과를 계속 유지를 해주면 안 되기 때문에 지울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뭐 다른 곳에 또 가서, 만약에 오버레이를 하나 더 넣어 보도록 할게요. 템 필터를 하나 넣어 볼게요. 필터 중에 색상형에서 뭐 옛날 사진, 적용을 딱 눌렀어요. 그래서 제가, 어 방금 제가 이렇게 앞에 있는 조금 은은한 색깔, 뒤에는 흑백으로 바꿨는데 중간에 한번 지우고 싶어요. 어이 클립, 이제 방금 했던 거 취소하려면 실행 취소를 하시면 되지만 중간에 자막을 많이 넣거나 음악을 넣었으면 자막의 넣은 단계만큼 계속 취소를 해 주셔야 되죠. 그 취소를 하실 때는 여기 클립에서 스피커 모양 오른쪽에 FX라는 단추가 있어요. 이 FX를 더블클릭하면 오른쪽에 내가 넣은 옛날 사진이란 효과의 단추가 나오고요. 이 단추를 지우고 싶으시면 마우스 휠을 이용해서 위쪽으로 가주시고 오른쪽에 효과적용해제 라는 이 글자가 나오면 앞에 있는 fx를 클릭해 주시면 확댕 효과가 사라지죠. 그 다음에 적용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효과가 완전히 사라지고요.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것도 지우려면 fx를 더블클릭 오른쪽에 sns 레이라는 효과가 있고 살짝 위쪽으로 올라와 주셔가지고 어, 효과적용해제 라는 단추를 찾아주시고 앞에서 fx를 클릭해서 적용해 을 주시면 사라집니다. 네, 지금까지 필터를 한번 적용해 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오브레이 클립을 한번 적용해 볼게요. 자, 오브레이 클립은 템플릿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어, 오브레이 클립은 효과가 아주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집할 때잘사용하는 어, 것들 나중에 모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이동 및 확대 축소를 할 건데요 이동 및 확대 축소는 여기 있는 그림처럼 왼쪽 클로즈접에서 전체 화면이 되는 거죠 자 예시를 위해서 지금 배산평생학 습관이라는 클립을 선택했고요그 다음에 왼쪽 클로즈접에서 전체 화면 혹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카메라를 돌리는 것 같은 효과를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더블클릭 그래서 구간을 선택해 줄게요. 타임라인에 보시면 이와 같은 두 개의 선이 보여요. 이 선은 이 기간 동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영상이 움직이는 것인데요. 처음부터 하고 싶으면 이 노란선 앞을, 앞으로 당겨 주시고요. 자, 그리고 중간쯤까지 가시려면 저 뒤에 있는 흰선을 조금 앞으로도 당겨 줄게요. 자, 파란색 네모는 시작 위치에요. 자, 시작 위치를 제가 이렇게 해서 대산 평생 학까지 들어오게 했는데 이렇게 하면 글자가 작게 나오기 때문에 마우스 컷을 살짝 오른쪽으로 하니까 양쪽으로 화살표 나오죠 글자 크기를 조금 더 확대하기 위해선 파란색 네모를 작게 만들어 줄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오른쪽도 똑같이 할 건데요 일단 크기를 먼저 줄게요 크기를 줄여 가지고 파란색이랑 비슷하게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 에 이와 같이 위치를 시켜 주면 음, 지금 파란색 화면 배산평을 보다가 그 다음 점점 평생학습관으로 넘어가는 장면이 나와요. 다 되셨으면 오른쪽 밑에 꼭 적용 버튼을 눌러 주시고요. 그 다음에 플레이를 해볼게요. 자, 플레이를 해보니까 어때요? 자, 배산평생학습관이 쭉 나오는 것을 볼수 있는데 너무 빨리 진행한다 싶으시면 여기 밑에 있는 E11이라는 버튼을 눌러 주시고 좌우로 화지표로 바뀌었을 때 잡고 오른쪽 당겨 주시면 돼요. 됐죠? 자, 그리고 사용을 하지 않으실 때는 클릭하고 딜리트 키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방음과 같은 것은 우리가 좀 어렵기 때문에 좀 쉽고 재미있는 거 한번 넣어볼게요. 지금 우리 학습관에서 처음 샀던 뭐 시계가 좀 중요하다. 여기에다가 어, 별이 반짝반짝 하는 효과를 넣어보겠습니다. 이 p a r 이라는 것은 조각이나 가루라는 것을 뜻하구요. 오브레이 클릭, 전체 목록 보기에서 파티클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화려한 조명을 한번 넣어 볼게요. 마우스 커서를 올리니까 미리 효과를 볼 수가 있네요. 항상 타임라인에서 내가 넣고 싶은 클립 위에 플레이 들를 올려 두고요. 화려한 조명을 더블 클릭해 주시면 이와 같이 구간이 나오고 아까랑 똑같죠? 구간을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네 적용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아 이번에는 눈이 막 흩날리는 걸 한번 해볼게요. 자 중간 메뉴는 애니메이션이고 흩날리는 눈 아, 바로 들어갔네요. 근데 이 눈이 처음부터 바로 나오는 게 아니고 서서히 나오게 하고 싶으면 위쪽에 서서히 나타내기. 그리고 서서히 사라지게 하려면 서서히 사라지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페이드 인과 아웃과 같은 효과죠. 예, 이것을 선택하고 적용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죠. 자 그러면 지금 서서히 나타나고 사라지니까 왼쪽 위에 삼각형, 오른쪽 위에 삼각형이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지우려면 음, 원하는 오버레이 클립, 선택하고 딜리트, 길이를 늘리면 오른쪽에 가서 길이를 늘렸다 줄였다 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하는 것은 영상 전환입니다. 자, 영상 전환은 우리가 클립이 꼭두 개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클립 제일 앞에는 영상 전환 효과를 넣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소스 앤 효과 모니터에서 우리가 영상 전환을 눌러 주시고요. 지금 제가 마우스 컷을 올리니까 영상이 어떻게 바뀌는지 미리 알 수가 있죠. 자 전환을 위해서는 먼저 해당하는 클립을 선택해 주시고요. 플레이드도 같이 봐야 되니까 올려주시는 게더 좋아요. 그 다음에 제가 왼 오른쪽으로 펼치면 밀기라는 것을 클릭을 해볼게요. 자 더블 클릭 자 더블 클릭하고 적용까지 해주셔야 돼요. 적용까지 해주시면 1강 2시에서 배상평생학 습관이 오른쪽으로 밀면서 넘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왼쪽에 지금 클립 모양으로 생겼는데 이 구간만큼 영상이 바뀐다는 것을 알수 있고요 시간은 왼쪽 하단에 설정 가능 시간 이라는 이 단추 옆에 플러스 를 누르면 더 길게도 가능해요 그 다음에 적용 버튼 눌러 보겠습니다 자 적용 버튼 누르고 확인해야겠죠 확인은 미리 보기 창에서 플레이 버튼 하니까 이렇게 넘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정지 자, 그리고 효과를 지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클립을 지우는 거랑 똑같아요 영상 전환만 지워야 되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클립 모양의 단추를 눌러주시면 이와 같이 클립 사이에 클립 모양만 남죠. 이걸 선택하고 딜리트 키 눌러주면 효과가 사라지죠. 자 그리고 저는 만약에 모든 영상이 사진으로 되어 있고 계속 똑같은 장면 전환 효과가 필요하다. 그럴 경우에는 아무 클립이라 먼저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좀 은은하게 넘어가는 것을 그러니까 페이드라고 해요. 페이드를 클릭해 주시고요. 그 다음 에 오른쪽 밑에 미디어소스 전체 적용이라는 단추가 있어요. 이 단추를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 적용 버튼을 딱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일 앞을 재면 클립과 클립 사이에 클립 모양이 다 표시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현재 다 적용했는데 마음이 들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컨트롤 Z 혹은 실행 취소 단추를 눌러 가지고 지울 수도 있지만 우리가 다른 작업을 많이 했었을 때는 실행 취소를 여러 번 해야 되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어 예를 들어 지금 뭐 미디어소스 작업을 더 하고 있었는데 새로 뭔가 또 영상전환 효과를 지우고 싶으시면요. 영상전환 효과를 눌러 주시고요. 그 다음에 효과 없음을 클릭해 주시고 그 다음에 미디어소스 전체 적용을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